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커뮤니티 데이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덴트 코퍼레이션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신지혜연입니다 오늘은 이 케이스에서 오픈 텔레메터리로 내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는 힌지온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힌지온을 통해 평소 디버깅이 힘드시거나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디버깅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힌즈온은 EKS를 직접 띄우고 서비스를 배포한 뒤에 모니터링 해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EKS, o p e n t e l e 예거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는 힘들기에 EKS 구축 및 서비스를 배포하는 과정은 단순히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깊게 설명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힌즈온 진행에 큰 무리는 없을 테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힌즈온은 크게 네단계로 나눠지는데요. 힌즈온에 필요한 이 케이스를 구축하는 데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이 앞서서 힌즈온 환경을 먼저 구축해볼 예정입니다. 이 케이스가 구축되는 동안 오늘의 주제인 오픈 텔레메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쓰는 것인지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힌즈온을 위해 간단하게 만든 썸네일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포를 해보시고 그래프 하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존에 사용된 모든 리소스들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만약 행존 중간에 혹여 그만두시더라도 꼭 마지막 리소스를 들으시고 깔끔하게 지우셔야 추가적인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행존 환경부터 구축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EKS 접속에 필요한 IAM을 생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실습에 사용할 Cloud9을 구축한 뒤에 새로 만든 IAM role 권한을 부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EKS c t a 를 이용해서 EKS를 만들고 EKS 실습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들을 Helm을 이용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EKS 접속을 위한 IAM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은 자동으로 IAM 롤 생성이 가능한 페이지가 뜰 건데요. 혹시라도 이 페이지가 안 뜨고 로그인 페이지가 뜬다면 로그인 하시면 은 이제 이 페이지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9 EC2에서 사용할 롤이기 때문에 EC2를 선택해 주시고 Next를 누르신 다음에 권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Admin Access로 권한이 생성되도록 미리 이제 이 링크에 조작을 해 놨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는 당연히 어드민 액세스는 권장되지 않고 필요한 권한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행 지원이기 때문에 예의적으로 어드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CDA APM 님. On.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Create r l e 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IAM이 완성됐다고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클라우드 나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검색창에 클라우드 나인을 입력해 주시고 Create environment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AWS Cloud9 a p m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ext를 하고, 여기는 따로 어,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Next step 하시고, Create environment 하면은 이제 Cloud9 instance가 새로 뜨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Cloud9 같은 경우에는 어, 파이창 같은 이제 웹에서 쓸수 있는 어, 웹 아이디이고요 이제 별도로 로컬에서 뭔가 인증을 설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클라우드9 상에서 모든 인증과 EKS 생성 그런 모든 전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핸존을 진행해서 뭐가 잘안 돼요 그런 이슈가 어, 제가 이때까지 핸존 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되기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나인 생성이 완료돼서 이제 이렇게 이런 창이 이제 뜨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나인에 아까 만들었던 IAM o w 를 이제 먹여줄 건데요. IAM o w 를 이제 먹여주는 이유는 EKS 같은 경우에는 어, 별도의 이제 아까처럼 만들어진 로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나인에도 이 롤을 부여를 해서 이 케이스에 접속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 버튼을 누르시고 n a g EC2 e 인스턴스를 누르면 현재 클라우드9이 띄어져 있는 EC2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시고 Security Modify IAM r o l e 누르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CDA PM 핸존을 클릭을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제 이 클라우드 9에 아까 롤이 먹혀있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이거 터미네이트 되있는 거는 이제 핸존 준비한다고 막 삭제하고 생성하고 해서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터미네이트 없이 이거 하나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 클라우드나인으로 돌아가셔서요. 클라우드나인 여기 토니 바퀴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AWS 세팅에 크레덴셜에서 그 클라우드나인에서는 원래 자동으로 템퍼러리 크레덴셜을 만들어 주는데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이 케이스가 생성되는 동안 이 크레덴셜 만료가 돼서 자칫하면 이제 제대로 워킹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능을 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측에 보시면 AWS 로고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누르시고, 이거를 누르시면은 하단에 AWS is to instance라고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바로 안 뜨고, 어떤 프로필을 선택하라는 이제 창그 UI가 뜰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EC2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프로필이 정상적으로 아까 보이한 그 인스턴스의 로리버키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힌지온이 필요한 레포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퍼스 탭은 이제 끄셔도 되고요. 앞으로 터미널에서 작업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터미널을 크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은 거의 다 여기 적혀있는 명령어를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 넣으시고 엔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천천히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레포에는 어, 썸네일 앱 디렉토리에 제가 오늘 핸즈온을 위해서 만든 썸네일 서비스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 k 8 i s 에는 배포할 때 사용할 매니페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키, sst키를 생성할 예정인데요 어, 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이는 클러스터를 만들고 클러스터에는 어, 여러 대의 인스턴스가 있는 노드 그룹이 있는데요 이때 이 인스턴스에 사용할 키를 새로 만들고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치고 엔터를 하나 둘셋이 치면은 여기 home EC2 유저의 키가 생성이 되었다 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생성된 키를 EC2의 키 페어로 등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붙하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시대의 힌즈런 키가 성공적으로 이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케이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줄 이 케이스 CTL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설치가 됐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eksctl 버전 치면은 네, 0.70.0으로 떠서 eksctl 잘 설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kubectl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이제 QVST 버전에서 잘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면은 아마 이게 안 떴을 겁니다. 이제 AWS IAM a u t h o r i e r 를 설치를 하실 건데요. 그냥 보풀스 하시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이게 제가 이제 두 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결과인데 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복사를 하시고 붙여 넣으신 다음에 바로 엔터를 치지 마시고 쭉 가서 여기 있는 슬러시를 지우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받은 거를 권한을 주고 얘는 그냥 인터넷으로도 상관없어요. 60 파일에다가 관련 정보 넣어주고 그 다음에 1.2 아이 어슬리 캐릭터 역시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헬프를 네, 쳐주면 은 이렇게 뜨면 이제 설치가 잘된 거입니다. 그 다음에 헬름 설치를 EKS에 헬름을 설치하기 위해서 로컬에도 이제 헬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얘도 복사하고 이렇게 하시고, 당신에 전원 주시고, 네. 실행을 하면은, 이제 헬렘을 다운로드 받고, 네.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KS 클러스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붙여넣기 하자마자 바로 쭉뜰 거고요. 이제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이제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에 관련해서 오픈텔레메터리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쓰는지, 그리고 예거는 어떤 것인지, 그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나인드 웬만하면은 창을 안 닫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어 실수로 만약에 닫으셨다 하시면은 어차피 EC2는 이제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클라우드 나인 들어가셔서 요거 오픈 아이디 하시면은 이렇게 다시 이 창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이요 터미널도 끄시면 안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텔레메트리가 무엇인지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APM에 대해서 아셔야, 될, 아셔야 되는데요. APM은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의 약자로 서버의 성능을 측정하고 문제가 되는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각화해주는 툴입니다.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 형식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에러가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어, APM의 SAS a 계열로는, 어, 다들 아시는 데이터 도구나, 유렐리, 엘라스틱 모드 APM, 이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LWS 역시 X-ray나는 AP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로는 예거나 집킹 같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참고로 이제 예거를 쓸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APM 서비스들 대체로 이제, 요런, 화면 구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 딱, 어,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이제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웃음>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보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APM들은 대부분 이제 코드가 어디서 얼마큼 실행이 됐는지, 그래서 보면은, 어, 처음 시작하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실행이 되는데, 이제 뭐, DynamoDB는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이제 이벤트로 실행이 됐고 그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고 다 이제 대부분 이제 비슷, 비슷한 구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오지만 거의 모든 APM 솔루션들은 이제 이렇게 타임라인의 간트 차트 방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어, 일종의 플로우 차트처럼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둘다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제, 얼마만큼 코드가 실행이 됐고, 어디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가를 보여준다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근데 이게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뭐, 캐시에 여러 번 쏜다거나,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횟수, 혹은 이제 어떤 서비스에서 에러가 발생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 서비스를 썼는데, 이제 또 걔가 어디 서비스를 썼고, 그게 이제 시간이 평균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A 서비스를 썼는데, 얘는 이제 유난히 장애가 이제 많고, 얘 같은 경우에는 50%의 장애고, 50%는 뭐 경고가 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 한눈에 이제 상황을 어 보기 쉬우라고 제공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어, 로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어, 1차원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는 정말 그냥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작동됐는지도 이제 되게 보기가 이제 아무래도 힘들죠. 굳이 이걸 따로 기업, 기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디버깅 할때좀 어려운 편이 있는데 A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의 실행 시간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에러가 발생했는지의 데이터를 구조화에 대해서 이제 저장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다각적으로 디버깅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어, 좀 복잡한 서비스다 하면은 APM을 이제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직접 모든 코드에 한땀한땀이 코드가 이렇게 돌았고요, 에러는 발생했고요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작성하기는 그 양이 당연히 이제 너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APM 회사들은 유명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은 자동으로 실행 정보를 APM 에이전트에 보내주는 SDK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제 APM 회사마다 같은 역할을 하는 SDK를 제각 이제 만들다 보니까 는뭐 A 회사에서는 C 솔루션을 지원하는데 을 B 회사에서는 C라는 솔루션을 지원 안하는 등 이제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오픈 텔레메트리입니다. 오픈 텔레메터리는 각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으로 APM 데이터를 기록하는 SDK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와 동시에 데이터를 다양한 서비니스에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A 솔루션을 쓰다 C 솔루션을 바꾸고 싶은데 기존에 달아둔 A사 솔루션 SDK를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다 걷어내고 다시 C사 솔루션 SDK로 일일이 다 삽입을 이제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오픈 텔레미터를 많이 사용했다 하시면 은 단순히 그냥 수집기 종류만 어 나는 원래 이제 오늘 핸드워넷을 예거를 이제 쓰다가 아 이렇게 너무 부담이 되고 예거 이제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데이터 도구나 엑스레이로 이제 보내고 싶다 하는 익스포트만 이제 바꾸면은 바로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데이터 도구나 엑스레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솔루션에 락인 되지 않으면서도 균일한 APM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정했던 거였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상용 서비스가 아닌 예거를 이용해서 직접 API를 구성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서버에서 어떻게 추적 코드를 다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코드는 어, 제가 패스트테이 표를 만든 썸네일 서비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윗구문을 써서 여기 있는 어, 코드들은 "crop"이라는 이제 실행 프로세스 스페 안에서 작동이 된다고 라 이제 표시를 해서, 이제 이 코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crop" 프로세스는 종료가 됐다라고 트레스에 이 기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페어 r 어트리뷰트를 설정하는데, 이제 이 "crop" 함수에 있는 URL 위... 하이 의 인자 값을 그대로 이제 스팬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뭐 함수마다 이런 코드를 담으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귀찮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데코레이터를 이제 따로 만들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 함수 이름이 있고 이렇게 작동된 코드 아까 유사하죠. 이 코드는 이제 여기에 제가 구축을 이제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단순히,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스 펑션 해서 이렇게 감싸기만 하면은, 알아서 이 함수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인자 값을, 트레이스 데이터를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트레이스 기록하는 방식을 이제 구현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제가 어떤 것을 직접 추적하고 싶을 때 직접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식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스 예를 들어서 부토스를 사용했다면 S3에 데이터를 저장했는지 가져왔는지 다이나모 DB에 라이트를 했는지 읽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디스토를 이용하면 알아서 해당 서버에 이제 설치된 그 라이브러리를 패칭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다운을 받고 서버를 뜰때 해당 이제 패치들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이제 취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 이런 코드만 달고 이제 디스토리 이용해서 이제 연동만 하면은 알아서 부토를 뭘 쌌는지 그런 정보들도 다 수집해준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케이스 클러스트 APM 이제 클러스트가 서울 리전에 완료가 됐다라고 뜨면은 이제 이케이스 생성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여기에 헬름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서비스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세터미널 여시고, 아까 그 레포 폴더를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린 서비스들을 헬름에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실습을 한번 테스트한다고 실행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뜨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성공적으로 이제 등록되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네 이렇게 뜨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거도 추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웃음> 그럼 이제 이 레포지트에 있는 차트들을 이제 헬레옹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가져온 게 지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라파다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됐고, 참고로 그라파나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 계정이 필요해서 어드민 비번을 cday 시데이 엔즈온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거 오퍼레이터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거 같은 경우에는 예거가 있고 예거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예거 오퍼레이터를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웃음> 왜냐하면 예거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더라도 이제 각 프로젝트별로 예거를 별도로 이제 구축할 수가 있어서 되게 이제 편하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그 서버마다 예거 에이전트를 이제 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직접 명세 안 하고 어노테이션에다가 이제 추가만 해 주시면 은 자동으로 오퍼레이터가 해당 팟에 그 예거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이제 추가를 해 줍니다 그부분좀 있다 매니페스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거 오퍼레이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파나 접속을 하실 텐데, 지금 저희가 별도 이제 도메인을 따로 확보 안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의 주소로 그라파나 이제 접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로드 밸런서 주소를 파악해야 되고, 네, 이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제브라우저에다가 아시면 이렇게 안뜰 수가 있어요. 안 뜨는 경우에는 아까 명령어 중에서 그랩을 지우고 네, 봤을 때 그랩 하나가 이제 막뜬것 같네요. 네, 이제 막뜬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도메인이다 보니까는 어,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네요. 네. 네요 시간이 좀 기다리니까는 이게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어드민 다음에 비번은 D, D, 한증원. 그러면은 이렇게 잘 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원래 주제인 서비스를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는 행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포할 서비스에 대한 매니페스트는 이제 이렇게 생겨있는데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데이를 위해서 제가 만든 썸네일 서버의 도커 이미지 주소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이미지는 요 소스 코드를 빌드를 해서 여기 보이는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빌드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으로 오픈 텔레메트리가 해당 파이썬 소스 코드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자동으로 그 필요한 o p e n t e l e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OpenTelemetry b o o t s t 고요 이렇게 하면은 예를 서제가 Redis를 쓴다라고 설치를 해놨으면 Redis o p e n t e 를 자동으로 설치를 이제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o p e n t e l e m 인스트루먼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요게 원래 이제 제가 패스트 API 서버리 띄우기 위한 명령어거든요 그 앞에다가 OpenTelemetry 인스트루먼트 요걸 하나를 붙여놓으면 은 이제 요렇게 설치했던 OpenTelemetry 그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으로 이제 몽키 패칭 스타일로 이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그 다음에 이제 OpenTelemetry 예거 같은 에이전트에 보내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직접 요걸 하실 수도 있지만 은 이렇게 오픈 테런티 부트스트레트 부트 인스트루먼트 요두 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제가 하나 하나 일일이 설치 안 해도 알아서 다 자동으로 설치를 해줘서 굉장히 어, 요거를 달기 위한 공수를 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영영어도 이제 똑같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 특이사항으로는 여기 OTEL 리소스 어트리뷰트에서 어, 여기에서 생성된 이제 리소스에 대한 속성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를 썸네일로 지정을 하고 서비스의 이름은 썸네일 앱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록되는 모든 이제 트레이스 데이터에 이 정보가 같이 기록되는 것을 좀 이따가 이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TEL 그 예거 에이전트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예거 오퍼레이터가 자동으로 요 팟에다가 그 예거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이제 추가를 해 줘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를 그냥 쓰시면 되고 6831도 여기 이제 예거 에이전트 기본 포트여서 이렇게 써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한 줄을 추가해 를 주시면 은 이제 팟을 어프라이 할때 자동으로 지금 이제 컨테이너가 하나지만은 이제 그 예거 오프레이터가 요 예거 에이전트 사이드 칼 하나 좀 추가해서 좀 이따 보면 컨테이너가 이제 두 개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접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코드 업파이 이거 오케이 해주시면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요 파일들이 이제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포한 서버의 주소를 확인해 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크라파나처럼 로드 밸런스 타입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가 보여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속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제 주소에 슬러시 문서에 보면 자 이제 독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웨거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크롭 리사이즈 스마트 크롭이 있는데요. 어, 리사이징을 원하거나 크롭을 원하는 이미지 주소를 이제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사이즈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크롭, 리사이징, 스마트 크롭 세개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직접 해볼 건데요 트라이아웃을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소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오징어 게임 포스터가 있죠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주소에 넣어주시고 사이즈는 200, 200으로 해볼게요 요 주소 말고도 원하시는 이미지 주소 아무거나 넣으시면 작동이 아마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0 곱하기 200 사이즈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 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사이즈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200 200, 200. 리사이즈 되는데 사실 별 차이 이제 없어 보이죠. 여기서 100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할 수, 할 수가 있고. 스마트 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아, 요게 좀더그 중점적이겠다라고 판단되는 거를 알고리즘 이제 취사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콜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 크업에 비해서 좀더 어, 높은 퀄리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콜업이랑 똑같은 조건을 줘볼 텐데요. 주소하고 20200. 큐트 이베. 하면은, 짜잔. 지금 보시면은 오징어 게임이랑 이 위에 글씨가 딱 맞게 들어오고 사람도 이제 거의 중앙에 있는 상태로 콜업이 된 거를 <웃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은 기본 콜업 같은 경우 밑에 이제 오징어 게임도 잘렸죠. 왜냐면은 기본 딱 기본 순수 이미지에서 정확하게 200, 곱하기 200만 잘랐기 때문인데요. 네. 스마트 콜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로, 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맞춰서 콜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분석하느라고 보시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닌 이런 주소를 넣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네, 500에러가 뜨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신나게 이제 LPL 요청을 보냈으니 한번 디버깅을 해볼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디버깅은 아까 크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에 처리가 됐었는데 다시 볼까요? 정말 눈 깜짝할 새죠. 딱 하면은 바로 뜨는데 스마트 크롭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럼 이게 도대체 이제 왜 오래 걸리는지 한번 코드에서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근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서버는 그코드에 예거에다가 이제 트레이스를 남기는 코드가 이제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 하나에서 이 예거 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고 한번 직접 조회를 해볼 겁니다. 아까 띄어놨던 그래프 하나 창에서 데이터 소스 누르시고 얘도 데이터 소스 저희는 예거기 때문에 여기 예거 네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거 커리로 이제 하시되 P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제대로 연결이 되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데이터 소스가 연결되었고 서비스를 찾았다라고 띄어지면은 정상적으로 잘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그 나침반 모양 이스플로를 러 누르신 다음에 이제 요네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제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예거를 익스플로러의 데이터 소스 이제 예거로 맞춰주시고 쿼리 타입은 이제 설치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아까 저희가 썸네일 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서비스가 이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퍼레이션은 전체로 해서 한번 쿼리를 날려볼게요 런 쿼리 하시면 아까 이제 요청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 기록이 남고 트레이스 네임은 뭐 썸네일 앱, 겟, 썸네일 에 포스트 이런 식으로 잘 남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봐 보시면은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에러가 있던 요청이었나 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어떤 게 크롭이고 뭐 어떤 게그 스마트 크롭인지 알기 힘든데요. 그때 여기 있는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크롭만 보고 싶어 하면 이제 크롭 그래서 다시 퀄리를 날리면은, 네, 썸네앱슬러시 클롭인 것들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요. duration 몇 분, 몇 초가 있는지 이렇게 다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p r e s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잠시에는 이제 줄일게요. 네, 여기 이제 처음에 클롭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건 아마 클롭 함수가 되겠죠. 이걸또 이제 눌러보면은 각 스팬별로 이렇게 이제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자동으로 아규먼트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크롭 이제 함수에서 url은 이제 요 주소로 받았고 하이과 윗은 200, 200이다. 이렇게 잘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앞 제가 이제 만든 서비스는 이제 어 여러분들이 url을 주면은 그걸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걸 이제 변환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크롭으로 시작해서 파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에는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런 또 이제 인자들이 이제 다 기록이 돼 있고 총 31밀리세컨드 걸렸다고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이 31밀리세컨드 중에서 다운로드를 이제 받는 데 소요된 시간은 26.5 밀리세컨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수를 요청을 보내고 응답은 200을 받았고 여기 이제 URL 주소로 요청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크롭 핸들러에서 실제로 이제 크로핑을 하고 그건 이제 14.48 밀리세컨드가 걸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변환된 거를 JPG로 이제 저장하는데 1.64ms가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어, 스마트콜업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화면 분에대해서 다시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어, 서치 모드를, 이제 다시 갈게요. 서치 모드로 가서 썸네일 앱에 네, 스마트콜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4개의 요청이 있는데 아까 스마트 크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크롭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크롭은 네, 다 거의 두 자릿수죠. 얘만 빼고 두 자릿수의 이제 응답 시간을 갖는데 스마트 크롭의 경우 세 자리, 거의 이제 네자리에 근접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900ms가 이제 걸리는 걸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럼 어디서 이게 많이 오래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건 스마트콜업일 뿐, 이제 작동방식 똑같기 때문에 네,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HTTP 갭 다운로드 속도 같은 경우는 아까 거의 이제 비슷한 60ms 인데요. 이제 변환하는 데에서 한눈에 봐도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렸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자 정보들도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변환했던 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거의 851ms, 거의 변환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썼다고 이제 봐도 무방하죠. 다만 이제 이렇게 변환하고 나서 save to j p g 시간은 똑같이 1.65 거의 한 자릿수 이제 한 자리수 초반대의 밀스간들을 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업과 스마트 콜업 요청을 한번 트레이스를 분석을 해봤고 비교도 이제 아, 어디서 시간이 오래 걸리구나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제가 눌러서 이렇게 속성 값들 보던 것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커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썬네일 앱인데, 음,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인 요청만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메타데이터 중에서, 네, 파트 네임스페이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프로세스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파트. 네임스페이스는, d f a 당연하게도 저희는 이번에 이제 디포트 네임스페이스에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트레이스가 다뜰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 이제 안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필터링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태그 기능을 태그 필터링 기능 적극적으로 이제 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 에러가 발생한 부분을 찾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고 에러 true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t true. 네, 요청을 하고 여기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아, 에러가, 있는 건볼 수, 에러가 있는 것만 노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크롭인데 에러인 거 하면은 크롭 요청 중에서 에러만 발생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봐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에러 같은 경우에는 로그 정보도 같이 뜨고요. 로그를 보면은 아, 404 에러가 떴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그런 때그 어, 어디에 요청했지 하면은 여기 태그에 요청 주소가 이제 뜨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 200으로 리사이즈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403 에러가 떴서 최종적으로는 에러가 떴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그래서 멈춘 것도 당연히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에러만 발생한 요청을 찾고 싶을 때 이런 패턴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로그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로그가 이렇게 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발생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이나 그런 게 있는데 가끔씩 이제 어 아, 얘가 어디서 발생한 거지라고 아니면은 동일한 이제 코드 라인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시점이 이제 요 뒤에 있다거나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보여주면은 아, 이게 앞에 있는 로직이 아니고 뭐 뒤에 있는 로직에서 발생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이까지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행존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해주신 겁니다. 긴 시간 재미없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한 리소스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리소스를 정리하는 순서는 생성하는순으 역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ubectl delete 이렇게 하면 은 저희가 아까 만든 서비스들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로드 밸런서도 삭제가 이제 될 겁니다. 네 이제 삭제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헬름 그라파나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거도 헬름을 통해서 이제 언인스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르니까는 쿠베 c 티 l get all 해서 이제 디 e 트 네임스페이스의 모든 리소스가 다잘 정돈됐는지 어, 확인을 하고 클러스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얘가 로드 밸런서가 마저 안 지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그라 하나네요. 네. 만 기다려서 기다리다가 됐나? 아, 지금 있네요. 네, 이제 이렇게 아, 어, 그라 하나 이제 로드 밸런서도 정상적으로 삭제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케이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쭉쭉 지금 삭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이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삭제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있는 리소스가 삭제되는 방식으로 이제 리소스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케이스도 마저 완벽하게 삭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행지온 여정에 큰 도움을 줬던 클라우드 라인을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EC2에서 지워버리시면은 이제 좀 제대로 안 지워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은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지어주시거나 혹은 아까 클라우드 나인 콘솔에 가주셔서 네, 여기에서 지어주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이제 지워주시면되고요 얘도 좀 시간이 소요되면은 이제 지워줬다고뜰 겁니다. 네, 이제 삭제가 완료되면은 인바리먼트가 연결하고 이제 뜰거고요 이번엔 이제 EC2 키페어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어, EC2 콘솔에 들어가 주시고요 네, 여기 이제 키페어 가셔서 오늘 만든 시데이 핸즈온. 키페어를 삭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키페어 삭제했고, 마지막으로 im까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유저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롤을 만들었죠. 네, 시대 의 APM 행정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리소스 정리도 모두 끝이 나셨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힌존을 발판 삼아 많은 분들의 디버깅과 성능 최적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커뮤니티 데이 행사도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